자자 오늘은 창고를 대청소하는 날이야 으이, 청소하기 싫은데 아 귀찮아 근데 창고에 심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비좁긴 했어 자자 <웃음> 엄마가 이렇게 버릴 물건 그리고 필요한 물건 이렇게 나눠줄테니까 여기다가 구분해서 버리도록 해네 이 이건 버릴 물건이고. 어. 이 공룡은 내가 아끼는 건데. 어, 최근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어. 이건 생각해 볼 물건. 그리고 이건 어. 응? 버릴 물건. 던져까? 응? 아, 리아야. 아무리 그래도 동생은 버리면 안되지 에? 하지만 나한텐 필요없는걸요? 하참 <웃음> 오빠도 일이 올라와 왜? 나한테 어? 필요없거든 아휴 그래도 남매끼리 버리면 안되지 그리고 니네 지금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과감하게 버려 응? 하지만 다 추억이 있는 장난감들이라고요 그래도, 몇년 동안은 안 가지고 놀았잖아. 이제 버릴 때가 됐어. 이렇게 안 가지고 놀 때는 과감하게 버려지는 거야. 알겠지? 엄마가 하는 거잘 봐. 어디 보자. 음, 이거는, 아, 몇번못 썼는데. 지금이라도 쓰면 쓸수 있지 않을까? 그래, 이건 필요한 물건에다가 넣어놓고. 그리고 이 컴퓨터 아이 그래도 추억이 깃든 건데 이것도 보관을 해놓자 필요한 물건 그리고 요, 요트... 어, 이 노트북도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것도 보관하고 이 시계도 사은품 사은품은 보관을 해야지 음, 그리고 이 TV도 어, 그리고 이것도 아직도 쓸만하겠는걸 엄마 아. 그,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 버리겠는걸요 아. 어 그, 그런가? 그냥, 과감하게 버려야겠다. 아이, 엄마도 참, 저보고 과감하게 버리라고 해놓고. <웃음> 아이, 그러게, 버리는 게 쉽지가 않네. 음, 이 싸구려 게임김들은 전부 다 정리하고, 안 갖고 노니까. 어, 이 상자는, 그냥 놔두고. 이 상자 안에도 필요 없는 게 많네. 음. 어? 이건,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허기 인형이네? 너 여기 있었구나. 예전에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. 음, 어떡하지? 많이 낡았는데 버려야 하나? 음, 아니다. 그래도 나랑 추억이 있는 건데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. 오늘부터 다시 나랑 재밌게 지내자. 자. 아, 다 버렸다 어, 그러게요 내 추억의 물건들아 잘가 필요없는 물건들을 버렸더니 창고가 깨끗해졌는걸 그러게요 응 음, 뿌듯해 아, 오늘 고생했어 엄마랑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거 해줄게 어, 오늘은 고기 반찬? 응 음, 오늘은 당근 반찬이야 오예예 당근 애들아 밥 먹어. 식사 준비 다 했단 말이야. 아이, 대체 애들이 뭐 하지? 응. 응. 응, 어. 애들이 모두 자네. 아이, 오늘 청소하느라 많이 피곤했구나. 아, 어쩔 수 없지. 응. 음. 어, 이건 뭐야? 유루루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네? 어, 지금 보니 완전 낡았네 에이, 이거는 버리고 새로 사줘야겠다 <웃음> 엄마 내 인형 못 봤어? 어, 버렸지 그거 너무 오래됐잖아 어휴,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애착인형인데 그걸 버리면 어떡해 우리 딸 아빠도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한 선물 엄청 큰 귀여운 바둑인형 와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요리로 삐질까봐 아빠 보고 사오라고 했지 엄마 최고! 아빠도 최고! 아니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<웃음> 그러게 말이에요 우와 아빠 쟤껀요 아 리아 것도 물론 물론 있지 우와 두근두근 이 주머니 있다 주머니에 짠! 아빠의 사랑 됐지? 와 이인이야 진짜 귀엽다 응? 근데 엄마 허기 인형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? 창문밖에 있는데요? 어? 창문밖에? 어? 뭐야? 어, 이상하다? 분명 엄마가 버렸는데 왜 저기 있지? 당신이 깜빡한 거 아냐? 어. 아니에요? 분명 버렸었는데? 이상하네 어쨌든 요리야! 저 인형은 너무 오래되고 낡았어 이제 새로운 인형 사줬으니까 이제 저기 있는 인형이랑은 마지막 인사하고 내일 네, 요르르 네가 직접 버리렴. 네, 어쩔 수 없죠. 아, 끝났다. 얼른 집 가서 쉬어야지. 어, 아 맞다 맞다. 인형을 버리는 걸 깜빡했네. 어기야 그동안 고마웠어, 철신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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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습니다 어? 아무도 없네? 아 맞다 맞다 오늘 오빠 학원 가고 엄마도 오늘 장 보러 간다 했지? 안경바짝이 인형 잘 있었어? 어... 아이 전리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놀아줄게 아직도 엄마 아빠 안 오셨나? 어? 넌 허기? 아까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? 응? 내 바둑이 인형 어디 갔지? 어? 뭐야 다 찢겨져 있잖아 설마 네가 한 짓이야? 아, 뭐야 기분 나빠 니가 여기있어? 어? 엄마랑 오빠는 언제 오는거야? 무서워 응? 엄마? 엄마가 왔나? 오늘따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어, 고민형, 왜 찍혀 있는 거지? 응, 음? 이상하다.